이 시간에 그자원은 어, 히브리어로 보면, 읽어볼까요, 여러분? 미쉴레, 읽어보세요. 미쉴레. 미쉴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죠. 미쉴레. 미쉴레. 쉴로모. 슬로, 슬로. 쉴로모가 아로모입니다 쉴로모. 예, 여기 쉐바가 앞에 오면 발음을 잘 안, 해. 이 신이나 신 앞에 오면, 발음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슐로모. 미슐레, 실로모 미슐레, 실로모 네, 좋습니다. 그다헬라오로는 한번 여기에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파로, 파로이죠. 파로이, 미아이. 시작. 파로이, 미아이. 다음에 얘는 쌀이죠. 살로, 몬, 토스. 읽어볼까요? 살로, 몬, 토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로이, 미아이, 살로, 몬, 토스. 네. 솔로몬의 자만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죠. 자. 자, 그 솔로몬의 구성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자만 1, 2, 다음에 지혜자의 자만 솔로몬의 자먼, 아굴의 자먼, 루무엘 왕의 자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져서 자먼하면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 또몇 개의 부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분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대략 보면 기록연대가 얘는 이제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이나 다윗은 대략 빛이 천년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빛이 천년경에 쓰여졌구나. 보시면 되고 이 솔로몬 잠언 3이나 아굴이나 르무엘의 잠언은그히스기야 왕께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서의 기록 목적은 저희가 이제 도덕적 분별과 판단력을 제공하고 어, 정신적인 명철과 인식력을 개발하기 위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전하기 위한 거고 일상의 생활에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건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의 속성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주는 글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지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럴 때이 잠언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그런 육신의 그런 속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그냥 적혀 있는 일반적인 이런 글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렇게 제가 기록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외에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 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런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어에, 히브리어에, 이제, 지혜라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크마, 따라고 호크마. 호크마. 미나. 투시아. 투시아. 투시아, 니 투사, 투시의 능력 같네요. 자, 간단히 보시면, 자, 호크마는 뭐죠? 자, 이론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다루지 않고 인생의 법칙, 기본 법칙들과 도덕적인 행위자로서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바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참다운 지혜를 호크마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어, 비나라는 말은 총명이란 의미로 허상과 실상 진리와 거짓 순간적인 쾌락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를 지적으로 잘 분별하여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힘을 이제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투시아는, 어, 건전한 지혜, 능률적인 지혜, 혹은 변함없는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투시아라는 용어는 영적인및 심리적인 진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서의 지혜물, 투시의 능력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지혜하면 이제 호쿠마란 것들을 호쿠마란 단어를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히브리어의 지혜는 이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 통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성경을 많이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솔로몬의 잠언1 해가지고, 1 해서 1장 1절로 9장 18절까지,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자문 1인데, 잠언의 목적, 잠언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고 있는 해주면서 아들에게 저는 15가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교훈은 지혜와 훈계이고요. 사실상 그 핵심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기 위한 것임을 어, 솔로몬의 잠언 1장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문 2에서는 10장에서 한 22장 16절까지 말씀을, 어, 말씀으로 솔로몬 자문 2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75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죠? 375개면. 세 번째는 지혜자의 자문인데 지혜자가 누굴까요? 지혜자가 예수님 아닐까요? 지혜자의 자문은 대략 36개의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번더해더 더 하네요. 솔로몬의 자문 3에서 25장에서 29장까지 다음에 아굴의 자문 왕에 대한 어떤 충고를 좀 담고 있고요. 아 여기네요. 르무엘 왕을 위한 자문 아굴의 자문 다음에 르무엘 왕을 향한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분은 참 비즈니스먼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이렇게 살리지만 또 남편의 권위에 잘 순복하는 그런 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이 남성이지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 이, 인간으로 보시고요. 근데 질서상 남자가 질서상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죠. 남자가 가정에 책임자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고,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그런 관계지 절대 어떤 서열, 어떤 계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의 영토를 보면 참 넓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이라크, 이라크의 일부, 시리아, 다음에 여기가 이쪽은 요르단 땅이죠? 지금 요르단, 여기 일부는 지금 어디죠?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로나 여기는 레바논이죠? 레바논. 자, 지금, 지금 뭐, 여기, 브엘세와에서, 어디까지? 아라바에서, 아크, 아라바에서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엄청나게 큰 영토를 솔로몬이 다스렸죠. 어, 굉장히네요, 우리 솔로몬이. 그리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이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밖에 보면, 솔로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 여기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저희는 노바다가 있네요. 이 바다는 아닙니다. 큰노에 물이 이제 어, 전개의식을 위한 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고 여기 주랑이 있고 지금 여기 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향재단과 진설병을 놓는 그런 빵을 두는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지성세에 가보니, 이 연약계와 두 그룹이 있네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우리가 성막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그 자먼의 목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저희가 다 함께 그이 솔로몬이 쓴 자문 1장 1절로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명철한 자는 질약을 얻을 것이라 흥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목소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이 있는데, 15가지 교훈이 그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읽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지혜의 소리를 들이라. 들으라. 세 번째 지혜를 찾으라.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섯 번째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여섯 번째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다음으로 지혜를 얻으라. 다음으로 훈계를 지키라. 다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다음으로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다음으로 실제적인 삶의 지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등등 자, 간음은 자기 요근을 망하게 한다 다음으로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다음으로 지혜의 말을 들어라 다음으로 두 가지 처대 생명의 길로 지옥의 길로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 12절을 저희가 개혁 개정 버전으로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줄을 치시고 노트를 하세요. 자, 여호와를경외하라는 건데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어떤 주, 교훈을 줬는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뭘 그것이 내가 그것이 내가 하면요? 지금 명령을 지키라는 거, 주의 법을 지키라는 거죠. 주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하면 내가 것을 사과중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5절, 6절을 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내, 공수를 내, 공수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제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 그 사랑하시는 여호와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를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그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자문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면 꾸지람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한 절씩 겨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선하게 하시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그것은 을그것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원중에 더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가로보며내 눈껏 푸른데 앞을 복해 하펴라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나나치우지지 말고 네 말을 에하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잘 주의하시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 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1절로 19절까지 2절로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어떤 걸 미워하는지 하늘씩 알아보겠습니다. 교동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 말로 내가, 내가 말로 얽혔으면, 얽혔으면 내 입에, 내 입에 말로, 말로 인하여 잡히게, 잡히게 되느니라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알아 너는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점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가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여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추수세양 약식을 먹으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않지만, 더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말라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업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어 사춤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영왕에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일복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도를 퇴안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흘려만을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줄쳐 놓으세요.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줄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6장 20절로 35절까지 또한 저희가 겨독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을이 마을이 마을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생활이 생활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이여 음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의 이아니하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루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하가 상하가 받고, 씻을 수수 없게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늠은 불법이에요 불법 요즘에 간통이 한국사회 합법화 됐는데 성경에서는 간음을 뭐라고 하죠? 불법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란하면 음란하면 저기 6장 26절을 한번 줄을 쳐놓으세요. 음녀로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뭐죠? 음란하면 우리가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게 되죠. 우리가 영을 우리의 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음란이 마귀들에게 길을 열어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란은 정말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음란은 정말 멀리해야 돼요. 뭐 이제 동성에다 수간에 이건 아예 뭐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건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하셨을 정도니까요. 근데 간통이나 간음 다 지금 어,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어, 어,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성적으로 이제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음란을 얼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특히 젊은이들 <웃음> 자, 여기 또그 7장에 7장에 보면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특별히 너무나 음란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절씩 어, 교도감에 나눠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7장 2절 읽어주세요. 네,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내 눈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시 너는 내에게는라 4절 줄쳐놓으세요.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그 뭐뭐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옷을 옷을 하더라. 하더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아에오의는 이불을 고 몰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너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이르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의 집은 소월의 길로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아니라. 여기 소월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나중에. 지옥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지옥이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부나 수월로 이렇게, 수월을 음부로 해석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음란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좀 제가 심하게 이야기 했나요? 어, 그, 여러분, 그, 22절, 23절을 줄을 좀쳐 놓으세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들면, 어, 이 말씀을, 장원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나 현재나 이 음란한 문제는 계속 있었었고,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는 길들을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초대가 있어요. 우리가 구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장을 펴보시면, 자, 구장을 펴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면 9장 7절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이용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으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줄을 딱 쳐놓으세요. 10절에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위탁할 것이나 내가 만일 하면라 미련한 말이라. 여인이 따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높은 곳에 있는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또 지혜, 또 지혜, 또 지혜 자인이 자인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예,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음란과 그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우리가 설령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375개의 어, 교훈을 좀 볼까요 예, 솔로몬의 자문 2로 지금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10장과 15절, 15장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대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계를 훈계하고 이제 금언이라는 단어가 있는 훈계는 뭐죠? 훈계라는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아라는 식의 명령 또는 공거를 말하는 금언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그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해볼 거안 안 해볼 거다 해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어떻게 되조 있는지 하나씩 봐볼까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10장을 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어떻게 대조했는지 10장 이 서두에서 한번 저희가 볼게요. 잘 보세요. 솔로몬의 자원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대조를하고 있죠. 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10장 1절에 아비를 기쁘게 하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죠. 자, 그럼 2절을 또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냐 그렇죠. 이거 대제의적이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것이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을 5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게, 읽을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계속 이렇게 대절을 하고 있죠 대절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바로 빨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장 29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10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받는 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도이 도를 정직한 자들은 지키려고 하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악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자 11장 2절 같이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계속 대절을 해가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은혜를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들을 한번 좀 볼까요? 저희가 18절, 1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8절 시작. 자가 있거니와 그렇죠. 계속 대조를 하고 있고, 자, 대조를 하고 있고, 보면, 1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사람의 입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독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건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쭉 읽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14절 보겠습니다. 14절 3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으로 입으로 매를 자창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14절,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14장 10, 17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는 대전을 안 했네요. 자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저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14장 27절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까지 쭉 그런 선술이 되어 있다가 이제 16장에는 이제 사실 어, 사실 이 16장부터 22장까지는 경건한 삶을 격리하는 자문들인데요. 제가 16장은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과 악인과 악인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를 경영하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로의로운 그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같아도 사랑은 그것을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이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는 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에게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이라 참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이 크름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이라. 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더하느니라. 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일하는 자는 못못못는못못는 불량한 자는 악을 한하니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는 퇴악한 퇴악한 것것것것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일을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는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보다 제비는 사람이 법이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음.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뭐대조를 하는 건 아니죠. 대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그런 글들이고요. 이게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22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22장까지 쭉 읽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22장 저희가 끝을 한번 볼까요? 끝을 22장 22절로 29절로 한 절씩 겨누하겠습니다. 22장 22절을 펴세요.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물에서 압제하지 말라 영원께서 주시고 주시고 주시고 자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란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자,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75개의 교훈 중 일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의 자문인데 여기는 첫 번째 이제 36개의 교훈이 나오죠. 36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걸 세 보면 대략 이제 36개가 나옵니다. 자 보면 그 교훈은 저희가 앞에서 방금 전 앞에서 뭘 봤죠? 375개의 교훈을 보았고, 제가 이제는 36개의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볼 수는 없고요. 자 저희가 근데 22장 22장 17절 일부를 지금 미리 봤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가 어디를 보냐, 저희가 24장을 한번, 24장을 한번 펴보시세요. 24장에 지금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2 4장의 1절로 1절로 6절까지 한번 겨독겨볼까요 24장 1절로 6절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겠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너는 전략으로 네, 는 시간이 예 전략으로 싸우라고 하셨죠 자 보면 2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각각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각각 하나의 교훈으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가서 사실 이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장에 저희가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절씩 교독해보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내가 <목소리>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교훈자의 밖과 지혜 없는 자의,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터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뭐생각고 내가 온기 내가, 내가,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읽었던 것들은 이렇게. 제가 또한 개의 교훈군들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6개의 교훈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 3에서 25장에서 29장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내가 걱정스럽다면 25장에서 2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행위를 여러 행위를 또한, 또한 규정한 자문들 27장에서 29장까지 이어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25장은 중요하니까 저랑 여러분이 전체를 한 장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5장 펴세요.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여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럴 풍기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며 경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서나가서다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서게될때 내가 어찌할 알지 못할 것라 너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짓는 자가 너를 센지를 더이어 내게 대한 악평이 되게 단하지 아니할 것같으려옵라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은 아로색인 은쟁관의 금사관이라. 흘러온 자의 간라 충성된 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수 갈수 있나니 부드러운 열을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의미를 거짓증가는 사람은 방망해오 이니라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위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 갖고 소다리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숨쉴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예전이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십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자,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것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흐르과 샘이 더러워진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성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25장을 다 읽었는데 또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행위를 규정한 27장을 저희가 좀 27장을 저희가 27장은 저희가, 저희가 10절까지 한번 한절씩 교동할게요. 21장 1절로 10절까지 한번 교동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하인이 너를 칭찬하지 하고 내 입으로 너 하지 말하여 하인이 너를 칭찬하지 하고 내 입으로 너가 주문하리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르는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 분노는 잔이다고 노는 청소와 같거니와. 축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만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의 입맞춤은 존중에서 난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고분자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아들아 지혜를 아. 얻고 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어,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벌보로 잡을지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 행위들을 교회. 행위들을 지금 알수 있죠. 13절에 보면, 보, 보증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증서는 이렇게 위험한 거고, 12절에 보면, 재앙이 오면 피해바라, 피하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자, 그러면은,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쭉 어떤 여러 행위들을 규정한 게 27절로, 27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서 아굴의 자문에 이르립니다. 아굴의 자문 자먼. 아굴의 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자, 29절 마지막, 22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거두가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솔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한 여호와께,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말미암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아,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여러 규칙과 행위들을 좀 이야기 해주고 있고, 30절로 이제 우리가 아굴의 자문이 나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보면, 여기 보면, 30장을 보면, 아굴이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금, 지금 훈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7절로 9절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소원을 말하고, 다음에 숫자를 사용한 자원들이 나오죠.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작지만 지혜로운 것네 가지, 위품 당당히 거는것 서너 가지인데, 저희가 30장은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1절로부터 같이 읽어있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먼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전사에게 비어 는의 소명이지 아니하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봤던. 사절에 좀 줄을 쳐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절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읽어주세요. 것과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마오시고, 마오시고, 혹,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두려워함이니라 너는 종을 그의 성병에게 당황하지 말라. 저주하겠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것을 하는 무리가,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 받고 니는 구도 서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선이신 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느니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이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선호신나니, 미움받는 못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땅에 것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중물을 중물을 사이 사이 사이 사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다닌,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왕국에 있는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선호신다니 음, 아, 그그그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예, 내 32절도 줄을 좀 쳐놓으세요 대자 젖을 저으며 엉긴 것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응. 여러분 혹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이 시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숫자를 사용하니까 더잘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잘 기법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만인데 보면 왕의 어머니가 지금 훈계하고 있죠. 보니 여자에게 힘쓰지 말고 여자에게 너무 많이 힘을 썼다가 참 어렵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두번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돌볼 것등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10절로 31절에, 그, 현숙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 아크로스틱 C 형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잠순서대로 각절이 시작되어 있는데요. 잠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읽죠. 보면은 각 절이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을 여기 여기 뭐죠? 무슨 자죠 이게? 알파벳만 읽어볼까요? 알렙. 알렙. 알렙으로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어떤 글을 썼고요. 다음에 이건 뭐죠? 큰 소리로. 벳. 벳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다음에 이건 김멜로 만들었네요. 다음에 달렛. 응. 달렛. 다음에 예. 해, 예. 밥. 밥, 밥으로 한 단어를 만들었죠. 다음에 바타카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바타카미이란 단어로 이렇게 했고 얘는 자인, 자인. 얘는 헤트죠헤트로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자그 다음에 얘는 뭐죠? 타트죠. 테트로 단어를 만들고 여기는 요드죠요드요드 요트. 요트. 얘는 카프. 카프 카프죠. 카프 얘는 라멧 뱀눈사의 아이 폐페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다음에 사데 코프 래쉬 얘는 신. 신이죠. 신. 신. 신하고 신 신을 한자로 많이 봐요. 신. 신으로 만들어서 쉐케르란 단어는 쉐케르 다음에 타브 얘는 테누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알파벳송을 만든 거예요 결국 알파벳송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현숙한 얘인은 우리 알파벳송으로 이렇게 누가 이걸 우리 한글화에서 좀잘 이렇게 만들어 뭔가 우리가 찬송 하나를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음악에 재능 있는 분은 현숙한 여인, 여인에 대해서 찬송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현숙한 여인은 가장 안팎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죠. 어떤 이상적인 여인상을 좀 말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남편의 신뢰를 얻고 남편을 세워주고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주적인 여인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한 절씩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로 31절까지 31,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의 성출하지하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가 상인 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피반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세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단의정로들과 함께 흥문을 얹으며 사람들이 입장을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게을려 든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게을려 드 양식을 먹지 아니하 주를 놓으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부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에 그 것이요. 그 칭찬을 받으세요. 아멘. 예. 저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딱 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잠언의 왜 마지막 부분에 하필 왜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큰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만의 말씀과 같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